안녕하세요. 검프로 다육이에요. 열리지 보시면서 두 나무가 따로따로 자라다가 가지가 맞다, 그렇죠. 가지가 맞다 하나로 합쳐진 것. 이게 바로 열리지예요. 이만보 걷고 뛰고 신나게 금요일, 프라이데이 또 이렇게 보내고요. 우리 땅꼬마랑 또 인천다육도소매점 오늘 신상다육이 들어오는 날이었잖아요. 신상다육이 영상 또 촬영해서 또 부랴부랴 일렉트라 보시면서 다 함께 보시죠. 8400원 일렉트라 일렉트라 신상다육이들 보고 계십니다. 모든 분들이 사랑하는 러블리 로즈, 국민 다육이 천사0원 얼마 전에 거대한 미파 군생 봤는데 미파 천사백원. 꽃이 아주 이쁜 다육이 도레미파 미파 천사백원. 건프로가 좋아하는 의 계절이 왔어요 <웃음> 이어서 꽃이 아주아주 아주 예쁜 펜댄스 여러 아이들 합식하면 아주아주 아주 예쁘죠? 펜댄스 1,400원 티피 1,400원 보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듣기 좋은 말이죠? 보고 싶었어요 매직잼 골드 다양한 칼라로 물드는 매직잼 골드 연두빛, 붉은빛 여러분이 선택하는 매직잼 골드의 칼라는 어느 색인가요? 이렇게 물드는 동안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우리 아이들 1,400원 예쁘게 생긴 치어와 누구? <웃음> 한때 비싼 몸값 자랑했던 치어와 금 1,400원이요 다육이도 우리 여성분들이 패션과 마찬가지로 아아 <웃음> 아, 다육이도 유행을 탄답니다 신품종 다육이 애프리콘 어떠세요? 컬러가 너무너무 이쁘죠? 일렉트라 8,400원 다른 때보다 더 예쁘게 더 빨갛게 입장이 아주 예쁘게 물든 다육이들을 보니 목이 메이네요 컨디션 유지 잘해서 건프로 비타민 여러가지 보충제 잘 먹고 있어요 건강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인제 금 8,400원 소인제 금 일반 농장에 가면 고가의 다육이죠 10월 31일 마지막 묵은둥이 노지에서 물잘 들은 마지막 묵은둥이 한정판매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양한 다육이들이 아아 아고 목이 자꾸 잠겨 다양한 다육이들이 노지에서 50%에서 70% 할인된 금액으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수영이 멋진 근사한 다육이들 여러분들께서 직접 매장에 방문해서 구입해주세요. 9시 매장 오픈 시간부터 고르실 수 있고요. 일요일은 11시 오픈이에요. 수영 큰사한 묵은둥이 다육이들 묵은둥이 다육이들의 구입을 도와드리는 건프로이옵니다. <웃음> 항상 즐겁게 다육생활 하시고요. 우리 여러분들 날씨 추워져도 항상 스트레칭 하시면서 건강 잘 챙기시는 거 알고 계시죠? 매일매일 건프로 다육이 영상 보시면서 마음속에 화두 좀 푸시고 힐링해주세요. 28,000원 신상 다육이, 28,000원 레드와인 우리가 좋아하는 다육이 신상 다육이 들어오는 날 여러분들 마음도 두근두근 하시죠? 오늘 정말 매장에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또 우리 땅코마 간식에 건프로 커피까지 챙겨주시고 건프로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골드스톤 1 5 0 0원 지난주에는 주말에 제주도에서 우리 삼총사 언니들이 인천다육에 쇼핑을 나오셨잖아요. 비행기 타고 오신 분들보다 더먼 데서 오신 분들 안 계시죠? <웃음> 그만큼 인천다육도서매점이 인기가 많은 아주 우리 다육이 언니들의 핫플레이스 다육이 맛집이죠. 프랭크 문쿠 14,000원 물론 저마다 다 각자 제각각 바쁜 일도 있고, 먼데서 오시고, 사연 없는 분들 없죠. 다육이가 요즘 너무너무 이쁘게 물이 들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을 힐링시켜 주니까, 모두가 갖고 싶은 그 마음, 저도 백 번, 천번 이해합니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대동단결되는 우리 건프로 다육이 영상, 많은 분들께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프랭크, 만, 사천원. 마리아 sp 피만 5백원 먼데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육이 쇼핑 나오신 우리 왕언니 왕오빠분들 정말 건강하게 운동도 하시면서 다육이 보시고 힐링도 하시고 원종 에보니 1930 2만 0천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다육이 신상 오는 날만 기다리고 계시죠? 원종 멕시코 마리아 2만 8,000원. 입장 끝이 빨갛게 얼마나 마리아 나름대로 손끝을 빨갛게 물들이기까지 예쁘게 온몸으로 노력하고 있네요. 원종 멕시코 마리아 쌍두 똑같은 금액 2 8,000원이요. 인천 다육 도소매점에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 마스크 잘 끼시고 사회적 거리 잘 하시면서. 간간히 매너있게 모두가 다육이 쇼핑에 집중하시는 정말 모두 만나면 다육이 이야기만 마스크 너머로 하시더라고요 아르카나 군생 신상 다육이 오는 날이라 저도 제 다육이 쇼핑하면서 영상 찍으면서 오늘은 사모님 사장님 얼굴도 잘못 봤어요 계산할 때 말고는요 항상 다육이 구입하러 오시면 감사합니다 저렴하게 주셔서 이렇게 인사하고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역시 우리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은 매너가 베리 나이스예요 아르카나 4,200원 4,200원 아르카나 보고 계십니다 모두가 사랑하는 한때 몸값 비싼 마디바죠 지금은 4,200원 저렴하게 입양하세요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들이 건프로 영상에 오셔서 댓글 달아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한 건프로입니다. 라탐 7,000원 쌀쌀해질수록 건프로가 좋아하는 호떡, 호두과자 호빵의 계절이 왔죠? 우와! 마케베니아 금 매일매일 농장에 다니면서 또 집안일 하면서 애기도 좀 보면서 <웃음> 이런 마케베니아 금 이런 아이들 보면 마음이 싹 힐링이 되더라고요 마케베니아 금 7천원에 데려가시고요 파랑새 목대 이렇게 굵은 목대의 파랑새 보셨어요? 4,200원 이렇게 목대 두툼하게 묵은둥이 파랑새로 키우려면 얼마의 시간이 또 필요할까요? <웃음> 루비틴트 1,400원 다육이 크는 걸 보고 있으면 빠르게 재촉하지 않고 커가는 걸 바라보면서 마음속에 힐링을도 할수 있고 악무 1,400원 벽어연 1,400원 여러 아이들 합식해서 키우시면 이쁘고요 벽어연 금이 또 예술이죠 당인 빨갛게 물드는 당인 1,400원 여러 아이들 합식해서 심으니까 이쁘더라고요 건프로도 3포트, 다섯 포트 합식해서 키우고 있어요 택배는 되지 않지만 직접 매장에 방문하셔서 다육이 구입 가능하고 내 눈으로 보고 마음에 드는 수영만 쏙쏙 골라 가시면 돼요 아란타 1,400원 우리가 이렇게 다육이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화를 가라앉힐 수 있고 마음의 평화 또 상대방의 어깨를 으쓱하게 할수 있는 그런 다육이 모임 소통 상대의 기분을 업 시켜 줄수 있는 다육이 들이잖아요 주말에 비 소식도 있으니까 토요일 오전에 여유있게 다육이 쇼핑 다니시면 좋을 것 같네요 건프로 다육이 유튜버로서 여러분들께 다육이에 대한 정보 매일매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집에서 키우기 쉬운 아이죠? 러우러우 1,400원 여러 아이들 합식해도 이쁘고요 단독으로 심어도 이쁘고요 인천 다육도서에 신상 다육이 화분들 들어오는 즉시 즉시 또 들어오고 또 새로 채워지고 다육이 화분도 30% 할인 중입니다 온기분 포함 영상 속에 있는 화분들 모두 신상 다육이 화분들이에요 30% 할인된 금액에 다육이와 이렇게 플라스틱 화분들, 다육이 화분 구입 가능하세요. 평일 9시, 일요일 11시 오픈입니다. 다양한 다육이 화분들 구경하시고 또 분갈이도 하시고요. 신상 다육이들 구경도 하시면서요. 핑크립스 5,600원 다육이 키우기 어렵지 않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다육이 선택하는 그 믿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할수 있다는 그 믿음 항상 어떻게 이렇게 예쁜 색이 나오나 궁금하시잖아요. 모두 다 키워보시면 다 알아요. 한 번에 알 수는 없지만 두번세번 번 실수도 하고 서로 다육이들 정보도 소통하면서 아주 이쁘고 멋지고 근사한 다육이들을 집에서 소유하실 수 있도록 응원할게요. 백봉 7,000원 다육이와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힐링되잖아요. 돈한푼안들리고 집에서 다육이와 힐링할 수 있는 그 마음 너무 기쁘지 않아요? 피가르 7,000원 우리 모두에게 그 어떤 부족보다도 힘을 주고 희망을 주는 다육이들 우리 모두가 아끼고 사랑해야겠죠? 레인드랍 5,600원 여러분과 찰떡같이 잘 맞는 천생연분 다육이는 누구인가요? <웃음> 괜찮아요. 다몇번 실수하다 보면 잘 키우실 수 있다니까요. 물만 안 주시면 돼요. 너무 많이 줘서 문제죠. 홍상생술 만 500원 사무실이나 어떤 인테리어 효과 내려고 할때 스토키 많이들 키우시죠? 1400원이요. 단독으로 심어도 이쁘고 합식해서 심어도 근사해요. 정말 이렇게 저렴하고 다양한 다육이들, 다양한 화분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감사합니다. 인천다육 사장님께 많은 인사하고 가시더라고요. 방울복랑금 21,000원 21,000원 방울복랑금 요즘 한창 멋진 아이죠? 아이보리 인기 많은 아이죠? 예전부터 항상 사랑받고 있는 아이예요. 아이보리 3만 5천원 황홀한 연꽃 금 5만 6천원이에요 이렇게 도소매에서 4천원에 판매되는 지금 인천다육도매에서 2,800원에 판매되고 있는 아이보리 매비나 금 7천원에 입양하세요 다양한 색깔 영롱하게 여러분들 바라보고 있네요 저좀 데려가세요 하면서요 <웃음> 클라우카스 35,000원 다양한 다육이들 감상하시고 영상 보시고 오늘도 건프로 여러분 마음에 드는 다육이들 촬영한 것 같아요. 항상 이런 농장 저런 농장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입맛에 착착 맞는 다육이 맛집으로 다육이 촬영 다니는 건프로 여러분들께서 시간 없으시니까 건프로가 대신 다육이 농장에 방문해 드립니다. 건프로 다육이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해 주시면 먼저 빠르게 다육이를 만나실 수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의 좋아요는 건프로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